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불법농학 아, 상세 양진성이라고 합니다. 아, 올, 올해가 이제 경자년 음, 새해 이제 초열세가 어, 되는 날입니다. 아, 옛날 같으면 이제 음, 저희 마을에서는 마당바기도 치고 또 이번 토요일에 돌아오는 음, 정월 대보름날 큰 구판이 열려서 신명난, 또 이렇게 하늘을 맞이하는 정월 대보름꽃이 에, 에 있는 날입니다. 어제 저희는 좀 긴급하게 에, 좀 음, 음, 논의 끝에 에, 2020년도 어, 정월 대보름꽃을 어,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음, 뭐 우리 필복농악을 좋아하시는 여러분들 생각해서 정말 많이 준비하고 또 만나서 함께 소통하고 또 춤이라도 좀 더덩실 추면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는데요.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것 같아서 어 여러분들의 어떤 만남을 뒤로 하고 어좀 아쉽게 취소를 했습니다 아 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 또한 어떤 음, 구세의 모습이고 또 오늘을 사는 것또 내일을 사는 것그 응, 어, 다음에 다 같이 사는 마음이 에 예, 구시 어서 아 그냥 어 좋은 마음으로 어, 어, 정리하고자 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어, 어, 좀 이해를 해 주실 거라고 어, 믿고요. 어, 그래서 이번 정월 대보름꽃 대신에 에, 돌아오는 5월 2일날 에, 저희 필복농악전기발표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정월대보름 끝을 못 했으니까 5월 단오날이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만남그 구판을 만들고자 어제 긴급하게 논의를 했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음 또 별봉농악을 좋아하고 사랑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여러 마음 잘 간직하겠고요 또 내년에는 오늘 같은 그런 날이 없어서 좀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함께 만나서 필봉마을 동청마당이 신명으로 가득 차는 그런 2021년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어, 이번 정월 대보름 때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했던 덕담이 생각나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 올해 경자년을 맞이해서 우리 필복농학을 사랑해주시는 여러 회원님년 12달 365일 불모중 바가지 깨달라 붙듯키 복이 다가알붙으시라고 오방신장에 합달이 있고 개구잡신을 몰아내고 병가 복가로 구설을 지고자 합니다. 올한해 건강하십시오.